은하예요. 오늘 운동갈료를 변신했어요. 멤버들이 다들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지런한 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와 근데 점점 절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요새 날씨가 근데 좀 생각보다 꽤 따뜻해서 놀랬는데 일기예보 보니까 곧 다시 영화더라고요. 너무 죽겠다. 근데 이거 아마 나올 때쯤에는 막봄 이러겠죠? 봄, 여름이 바 정도겠지? 아 어, 그만 가요! <웃음> 저 이거 조명 보고 아, 찍었어요!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웃음> 아, 추워요! 다들 뭘 입고 왔는데 나 혼자 안 입고 왔지 뭐야? <웃음> 다도 같이 아니, 여기 되게 아예. 지금 AI 세상 같아 언니 앉어네. <웃음> <안 싫어. 웃음> 앉으 와 오랜만이다 이런 촬영 <웃음> 다음 앨범 전까지 안할줄 알았는데 그룹사 캠페인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아, 저는 진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트장이 이렇게 약간 미래지향 운동센터 느낌으로 돼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버디들 여기 와서 운동하잖아요 제가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저지마 이거 사이클이 깜짝 는데이방이 열릴 거 아니야? 손잡이가? 안 올라가. 손잡이가? 아니 몰라요. 그렇구나아 테니스 1도 몰라. 사람 배드미터 하라면 테니스 한 번도 안쳐봤어요 태어나서. 아잉 추워 여기 되게 약간 미래 도시 같아요 그제 옷도 되게 미래 그거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원래 제가 어제 받았던 생머리였거든요? 분명? 시안이 근데 현장에 와서 어떻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따왔으면 좋겠다고 음. 하셔가지고 한번 힙하게 따왔습니다 도마뱀 같은 나도 옆에 있는 사람들 <웃음> <다시 한 번. 웃음> 얘가 어? 저얘가요 아니 이거 빗고리가 이거리가 제 이렇게 눈썹이랑 코를 때려요. 다리가 있어. <웃음> <안 웃음> 야너앞에잘 본다, 은자야. 너 근데 너무 가까이 있다, 진짜. 아니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제가 공중부양하고 있는 상상해 봐. 왜냐면 워커가 기다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저 그래서 이렇게 뛰 한데? 어떻게 돼? 나 지금 못 뛰겠어. 뛰는 법을 까먹었어. 저저 저, 저.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뛰죠? 나 지금 좀 이상해. 아 이렇게 뛰면 되잖아. 않다고요. 저 단신지잖아요. 야너고6 <목소리를 입히게> 어, 맞아, 나160 뭔데? 너4기요 4점 5? 너 누구? 자꾸. 뭐? 어? 어? 에이. 어, 언니 날몇 신지 알았어. 알았어. 네 지금 아, 다시 고 있어요 예리님 네, 여기 네, 테니스 그치. 봤으 아, 좋았잖아요. 안 배워보니까 아, 그냥... 이런 페이가 일어나네요. 지금 슬로우 걸어주시는 건가? 거 같아. 어, 아, 너무 예린이 너무 왜 하냐. 이렇게 말려야 해? 나의 요염한 골반.. 아, 나. 그래. 나 너무 하찮아 보여. 나 너무 편안해 보여. <웃음> 아니, 아니 신비 춤추는 춤추는데?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기는 게아 우리 슬로우 안 걸고 슬로우 그냥 동작을 걸르면. 슬로우로 걸어서 해줘. 괜찮아? 야, 예은아너 운이야? <웃음> 못보냈어 아, 나 춤춘다 봤어, 맞아 아, 못 봤어 아 가위라 아, 춤춘 많이 춥어 키 어, 크고 싶어하는 애들 <웃음> 싶어. 나 무기 너무 긴데? 잘한다. 아, 나 예린 갔잖아. 언니 잘한다 아, 나좀 하는 거 같아 예린 언니 잘한다 아, 나 선은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나이 러닝머신은 바디리이 가고 있으니까 아니 이런 거 요즘 진짜 집에서 하, 하는 거 같더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아 하나 아이습니다 표정이 너무 약간 살벌한데? 연아. <웃음> 사줘. <해서> <웃음> 아니, 또 웃으면 너무 웃는 거는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아, 많이 안 웃긴 했는데. 이게 약간, <웃음> 야무지게 표정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야무진 거 풀어서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웃음> 힘든 거랑 겹치니까, 그 표정이 너무. 네, 저희 식사 맛있어. 먼저 하실게요. 네. 괜찮겠지? 얘 오빠 이가리다가 미소 약간 깨달은. 아. 네. 액션. 그다 갑자기 웃는데. 안 돼요? <웃음> <웃음> 제가 깨달아 약간 은유안 돼. 약간 이게 아! 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해가 뭔가를 깨달는다뭘 깨달았을까. 요 <웃음> 한 시간 반 자고 일어났더니 붓기가 빠졌어요. 저는 안 자면 엄청 붓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컴백하면 항상 부어있는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많이 자도 붓거든요. 아, <웃음> 약간 못잔 다음에 못잠 나와가지고 한 시간 이렇게 잠깐 눈 붙였다가 일어나면 그때가 제일 상태가 좋습니다. 복근이요? 제가 딱 지금 이 까진 부분만 목근이 있어요. <웃음> 진짜 목근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지? 제가 윗배만 있어요, 목근이. 근데 아래는 통통해요, 내가 <웃음> 그러니까 뭐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약간 통통해. 근데 위에는 항상 있어요. 저희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은 목근이 있더라고요. 무적게 이제 정말 오랜만에 센터 분을 열어서 필라테스를 갔다 왔는데 지금 그때 그 근육통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잘 보이지 않은데, 얘가. <웃음> 기분이 좋아졌어. 안녕하세요. 멋쟁이 더듬이머리를 했어요 이렇게 뒤에, 뒤에 뒷모습 괜찮나? 뒤에 이렇게 약간 좀 펼쳐가지고 멋쟁이머리를 했습니다 오늘 멤버들 거의 다밥안 먹었는데 저는 혼자 두끼 먹었어요 오자마자 먹고 방금도 먹고 왔어요 여기 세트장 밥이 맛있거든요 배부르다 운동해야지 <웃음> 노래가 뭐요저 아무거나 틀어요 저희 카메라 같이 말 걸어도 돼요 <웃음> <웃음> 자 나는 내 자신을 누는다준비하 아! 컷! 쁩니다예쁩니다 예, 예, 힙이란 무엇인가? 음. <웃음> 나는 모른다. <웃음> 아 진짜 어렵다. 내가 춤을 좀 프리스타일 같은 걸 잘하면 약간 춤으로 이런 힙합을좀 표현할 텐데 근데 근데! 이런 게잘못 나가잖아? 평생 놀림감이 된다고. 갑자기 캠핑 페 필름에 보자. 이러고 있어 봐. 평생 놀림감이 됐다 다시 <웃음> 오그라들어, 오그라들어, 오그라들어, 오그라들어 죽겠다. 올해 목표가 테니스 배우기였는데 테니스를 배우기도 전에 여기서 맛보기로 동작을 살짝 하, 했네요. 저는 이 모니터에서 저 모르겠어요. 여기서 누구랑 하는 건가? 공도 막 허공에 막 눈치를 막 하는잘 장난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운동을 하는 이런 모습은 흔치 않은 모습인데 특이하고 재밌는 촬영인것같습니다 저는 홀라우포를 열심히 돌렸어요. 옷이 너무 숭해! 내겨드랑이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럼 다들아 계세요. 열심히 해. 네, 나할수저어정이 입주인데. 명장면이 탄생하기 직전이라고. 다리도 같이 볼게요다 똑같이 한 대씩 <웃음> 나는 눈빛을 믿는다 나는 웃음을 믿는다 나는 눈빛을 믿는다 하이파 하고 마무리 내 목소리 들리세요? 어. 그도 되게 잘난것 같아서 기분 <웃음> 좋아. <웃음> 눈빛입니다 우리 버디는 뭘 눌러? <웃음> 전 웃음이야. <웃음> <웃음> 앉아서 <대박. 바다가> <웃음> 어, 멍이그 말이 있네요. <웃음> 예, 이런 애들 앞에서 뛰어줘 <웃음> 어. <웃음> 어. 아, 프리 방뒤리를 깔고 앉아. <웃음> 아니 방석. 이 <웃음> <얘> 방석. <웃음> <이만 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이거 넣어볼까? 너무 귀엽지. 아, 토마토 진짜 맛있어. <웃음> 왜 이렇게 다지그여 다들 뭐하지? 인터뷰 촬영을 굉장히 호화스럽게 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저처럼 이렇게 호화스럽게 한 멤버는 없을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믿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